안녕하세요 쏘언니에요 오늘은 백종원님의 가지밥을 준비해봤어요 저는 가지밥에 다짐육을 넣어봤어요 생각만해도 너무 맛있는 조합 아닌가요? 비벼 먹으면 맛이 끝내주는 간장 소스까지 지금 바로 요리 시작할게요 가지 3개를 깨끗이 씻고 반으로 가른 뒤 썰어주세요 모양은 아무렇게나 잘라줘도 돼요 밥을 하고 나서 주걱으로 섞어주는 순간 모양은 다 사라지거든요 대파 한대 총총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두 개, 홍고추 하나 반으로 가른 뒤 총총 잘게 다져주세요 부추도 2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이제 간장 양념을 할게요 간장 100ml, 설탕 반큰술, 통깨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잘 섞어주시고요. 볶은 돼지 다짐육 150g, 가스에 불을 켜고, 식용유 4큰술 넣어주세요 대파를 넣고 파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주세요 한쪽으로 간장을 넣고 불향을 입혀줄게요 이제 썰어둔 가지를 넣고 볶아주세요 가지가 어느정도 익으면 볶은 다짐육을 넣고 살짝 더 볶아주세요 씻어둔 쌀은 밥솥에 넣고 위에 볶아둔 가지를 올려주세요 물량은 기존에 밥할때보다 조금 적게 넣으라고 했는데 조금이 아니고 많이 적게 해야하는 것 같아요 가지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은 쌀량의 절반 정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죽처럼 되었거든요. 물량을 꼭 줄여주세요. 물을 넣어줄게요. 뚜껑을 덮고 불을 켜주세요. 고추가 세게돌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여서 3분 끓여주고 불을 꺼주세요. 바삭하고 촉촉하게 계란을 구워볼게요. 센 불로 열이 많이 오르면 계란을 넣어서 튀기듯 구워주세요. 기름은 흰자 위에 부어주세요. 이제 뜸이 다 들여져서 추가 멈추면 밥솥을 열어볼게요. 밥이 잘 되긴 했는데 너무 질어졌죠? 가지밥을 잘 섞은 뒤 그릇에 담고 구워둔 계란도 올려주세요. 고기도 듬뿍 양념이 잘 배인 밥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간장 양념도 너무 예쁘고요.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 양념은 한 큰술 떠서 밥 위에 올리고 계란도 터뜨려주세요. 쓱쓱 비벼서 촉촉해 보이게 한술 떠서 한입 와, 정말 기가 막히게 환상적인 맛입니다. <웃음> 빨리 한술더 떠서 또한입 와,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웃음> 고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배가 되었어요. 다음에는 물량을 많이 줄여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난 식사시간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